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삽입, 도형,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.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고 vi의 사용법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. 소문자 vi 적어주시고 한글로 의 라고 적고 한칸 띄우면 v자가 자동으로 대문자로 변환이 됩니다. 그래서 입력하실 때 소문자로 잘 입력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대문자로 변환이 돼서 감점을 당합니다.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일, 옵션, 언어 교정에서 자동 고침 옵션을 클릭합니다. 이제 여기에서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를 체크해제 하시고 표의 셀에 있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이제 똑같이 삽입, 도형,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흰색 채우기, 글자색 검정을 하고 소문자 vi를 쓰시고 의 e를 쓰시고 한 칸을 띄워도 이젠 자동으로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시간이 있다면 파일, 옵션, 언어 교정에서 자동 고침 옵션,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와 표의 셀에 있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를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. 만약에 한글과 영어가 자동으로 바뀌는 게 불편하다면 한영 자동 고침도 체크 해제하시는 게 좋습니다.